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에 계신 보미님을 모셔봤습니다 이분은 이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집을 잘 꾸미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주 만에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미님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자 오늘 그러면 은 보미님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돼요, 진짜. 오, 요요요요. 오,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거 그거다. 아, 개선문, 그쵸? 개선문이야, 이거. 완전 똑같이 생겼다. 야, 완전 디테일하다. 이 안에 이거 봐봐. 어,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. 얼마나 걸렸어요? 이 개선문 하나 만드는데? 짱인데? 진짜? 와내선물은아몇 시간 정도 걸렸다고? 음 그렇구나 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 야 이걸 직접 만드시네 대단하다 진짜 진짜 완전 똑같아 우와, 진짜 디테일하다.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. 날아가지고, 이게 또 놀라운 거는 또 가까이 가서 봐야지. 볼까, 볼까? 오. 오. 그리고, 이 옆에 있는 거는, 그거죠. 에펠탑. 파리에 있는. 너무 잘해었다 입양원선에서 이런 걸 보다니 사람들도 진짜 놀라겠다 너무 뒷다리가 잘 지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건가요 혹시? 혹시 그 나이아가라 폭포? 그건가? 그냥 폭포예요 <웃음> 아, 아, 그, 아 그랬어? 아, 아 그렇구나 그냥 폭포였구나 오..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면 한번 여기도 여기도 올라가 볼게요 또 날라가면 재미없으니까 등산하겠습니다 내가 또 점프도 잘하거든? 끝! 와 왔다 왔다 아이 위에서 펫도 키우시는구나 펫도 키우고 자 아, 여기서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야 경치 봐 앞에 다 있어 아주 유명한 건다 있어 음, 파리에 있는 에펠탑도 있고 자유 여신상도 있고 뷰가 좋네 그리고 저쪽 직도 한번 가볼까요? 직접 지으신 모던하우스인 것 같은데 오 뭐야? 이거 패 키우는 장소 같은데? 와 이쁘다 그래도 와 이거 카페인가봐요. 뷰가 <웃음> 장난 아니네. 여기도 와 장사 잘 되겠다. 여기 진짜 장사하면 음.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보러 가보죠. 자 이번에 보미님의 두 번째 집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깔 끔하다. 이놈이 진짜 집, 꾸미, 집 꾸미기 장애인인데? 진짜 대단하시다 여기는 뭐죠? 음,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곳이구만 햇도 밥 먹이고 워터파크 캠핑장 집 안에 워터파크가 있다? 나돈 내야겠다 워터파크 및 캠핑장 이용 요금은 자유입니다 손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만큼 내고 싶은 만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와 진짜 이쁘다 이런거 이런 하나하나가 이쁜거 같아오 워터파크 워터슬라이드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와워터슬라이드 우와 잠깐만 오 우와 워터슬라이드가 집에? 이렇게 하고 간다와 <웃음> 완전 재밌는데 이거 <웃음>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 하나하나가 별 모양에다가 오이 네온이 간판으로 다 붙이고 너무 잘하셨다 진짜 음 그리고 어떤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모습 아, 좋아요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는 앉아서 쉬는 곳 어? 아이스크림 차? 아이스크림 차 아닌가? 너무 예쁜 차가 있고요 또와또 또 앉을 수도 있네? 오 어, 그리고 핸들을 골뱅이로 만든 모습 야 이거 봐라? 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? 그리고 여기는 캠핑장이네요 보니까 아 바퀴도 골뱅이에요어 그러네? 이야 <웃음> 오자 그리고 어또밤 되니까 또 캠핑장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잠자는 곳 숙소인가봐 그런가봐 그렇죠 숙소죠 이거 한번 가볼까? 야 이거도 잠꼬대 하다가, 이거, 음냐, 음냐 하다가, 이거, 잠버를 심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, 그냥 천국으로 가겠는데? 이거,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<웃음>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그리고 여기는, 여기는 뭐죠? 숙소인가요? 불리합니다. 오, 여기 에어컨 있네? 디테일한 걸? 뭐 실제로 가보셨나봐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죠? 아 샤워하는 곳? 어? 뭐야? 우와 디테일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? 근데 입양소에서 이런 건 처음 보는데? 원래 있어요 아 원래 있는 거야? <웃음> 아 몰랐네? 어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되게 잘지었다 샤워하는 곳이고요 깔끔하게 또 주방도 만드셨네. 그리고 저 반대편도 가볼게요. 야 너무 잘 지었다. 야 오.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달까 따뜻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? 야 이거는. 이건... 저 어, 뭘로 만나신 거지? 원래 이런 게 있었나? 입양화소에?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? <웃음> 이거 어떻게 만드셨지? 초콜렛 같은 건가 이거? 잘 조합하면 된다고? 이거는 풍차다 풍차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? 네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<웃음> 네 그리고 와우 이런 디테일이 좋아 이런 다리 같은 것도 아 이거 그 제도 그 판이란 말이야 제도판 진짜 오래 걸리셨겠다 오 띠용 사슴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얼음 사슴 같은 거 너무 이쁘다 이거 야 디테일함이 엄청난 걸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. 입양하서 이런 이쁜매 찾기 힘들어 내가 많은 직 구경을 해봤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이쁜 직 구경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넛집이 있네 아, 들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오? 음.. 여기는 도넛 가게다! 와! 너무 디테일하게 잘 지으셨다 이런 도넛 메뉴 같은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앞으로 잘 보이게끔 만든 게 자체가 실제랑 비슷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 그리고 이 내부도 이런 커피 기계도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? 이 유리컵이나 이 커피포트만 여기다 놓고 이런 기계 같은 거는 손수 다 만드신 것 같고? 와볼게 많다 생각보다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게 건축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는 작업인지 대단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도넛 카페입니다 이일하게 보시네 아 그럼요 저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야 어린이 노래, 노, 놀이방 너무 잘지었다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걸? 와이 양옆에 이 유니콘 있는 것봐 이런 디테일함 <웃음>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잘지었다 진짜 입양하세요한 번씩은 해보신 분들은 알거야 이 집이 얼마나 지금 아이디어가 좋고 디테일하게 지었으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집인지 지을 때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? 몇 달? 음 아... 잘지었다자 어쨌든 여기 앉아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님 보미님께서 저희한테 그 좋은 집 제보해 주셔서 눈호강했습니다 보미님 오늘 고마워요 아 진짜 잘 봤습니다 아 구독자님들도 진짜 눈호강했어 내가 볼땐 이거 간만에 나온 어 진짜 너무 이쁜 집이었어요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